범이야 범이손 범이손 범이손 <웃음> 아니 범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범이손 니 범이 손 너는 장수잖아 <웃음> 잠깐만 가리지 말고 범이 손 아니, 잠깐만 범위도 알려줘야지 범이 손 범이 손 <웃음> 아니, 잠깐만 범이 손 범이 허! 잠깐만 범이 손 너는 <웃음> 장수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범이 손 잠깐 <웃음> 범이, 범이 손 범이 손 범이야 손 손. 손. 손. <웃음> 너는 범위가 아닌 장수잖아. 아, 나 진짜 못 살겠구만 진짜로. 뭐야? 손. 아이 참말로다가. 손. 눕지 말고. 손. 알았어. 알았어. 손. 아유, 장수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이고, 이뻐라, 아이고, 이뻐라, 아이고, 이쁘래 잘했어요. 아이고, 이뻐, 아이고, 이뻐.